이 영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. 그치, 자기야? 아니야? 자기는 어떻게 봤어? 어, 그래? 나는 이 영화랑 제목이랑 너무 찰떡인 것 같아. 어, 완벽한 타이. 진짜 잘 지은 것 같아.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. 그러므로, 완벽한 타인이다. 어어, <웃음> 어, 난 재밌었어. 사실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를 많이 봤었거든? 많이도 아니고 두개 정도? 해외 걸로? 근데 그때 그걸 볼 때마다 정서가 안 맞아서 그런가?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건 한국 거라서 그런지 와닿았어. 어, 어. <웃음> 우리도 우리도 이거 해볼래? 아니 뭐 재미로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자기를 모르고 있었나 자긴 또 나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나 알수 있는 기회 아닐까? 뭐야? 자기야 지금 표정 뭔데? 왜 그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어? 설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?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자기 표정에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게 느껴지는데? <웃음> 숨기는 거 없으면 하던지 아니 하자 난 당연히 숨기는 거 없지 이미 내 핸드폰에 자기 지문 저장되어 있잖아 응 자기가 내 핸드폰 안본 거지 나는 항상 핸드폰 두고 댕기잖아 안 그래? 솔직히 지금 다 까봐도 상관없어 메신저를 보든 사진첩을 보든 난다 괜찮은데 자긴 아닌가보네 핸드폰 좀 줘봐 그러지 말고 핸드폰 좀 줘봐 와너 진짜 뭐 있구나 아니 뭐가 없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지 사생활? <웃음> 진짜... <웃음> 지금 사생활 을운하는 거야? <웃음> 어이없네. 그래, 사생활 있으니까 핸드폰 안 열어볼게. 그럼 내가 안 열어볼 수 있게. 지금 너가 숨기는 거 뭔지 말해봐 말해보라고 너 분명 뭐 숨기는 거 있잖아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핸드폰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? 보여줘봐 <웃음> 마침 지금 카톡 왔네 너 누구 카톡인데? 읽어봐. 아니 아무것도 찔릴 거 없으면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. 말해보라니까? 별거 아닌데 왜 말을 못해? 그러니까 말해보라고. 무슨 일인데. 뭔데? 네가 말안 하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, 지금. 작게 넘어갈 일을 네가 지금 키운다는 생각은 안 해? 별일 아니라며. 아니, 말해달라고. 알았어. 화안날 테니까 말해봐. 응, 음, 며칠 전에. 호백랑 영화를 봤는데 걔 고백... <웃음> 고백했다고?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해? 그게 뭐 어떻다고? 다른 사람이 너 좋다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왜 숨기고 말을 안 하고 핸드폰을 안 보여주는 건데? 설마 나알았다 그랬어? 어, 아님 그거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안하고 숨기는 건데 지금 핸드폰까지 너답 못했구나 그치 <웃음> 흔들려? 지금 걔한테 흔들려서 대답을 못해주고 있는 거냐고 아니면 뭔데? 그거 아니면 뭐냐고. 왜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가 없는 건데? 싫으면 싫다, 좋으면 좋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왜 거절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, 그럼? 아... 됐어. 말하지 마. 짜증나니까. 나 지금 네가 하는 말 하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 그게 말해라고 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야 그럼 난 그걸 알아버린 난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하 진짜 너 바보야? 네가 신경 써야 될건개가 아니라 나야. 상처 덜 받게 해야 될 사람은 나라고. 아, 짜증나네 진짜. 재밌게 영화 보다가 이게 뭐니? 너후배 상처 안 받게 어중간하게 행동 계속해 난 모르겠으니까 집에 갈래 알아서 정리되면 말해 알았어? 해결하고 와너 해결할 때까지 전화도 연락도 안 받을 거니까 당장 해결하고 와 오늘 하는 해결 해라, 진짜 믿 는다.